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신고 시 타사업장 상용근로자 오류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현장 일용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 오류 내용으로 타사업장 상용근로자라고 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타사업장 상용근로자 오류는 타사업장 소속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은 중복근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이후 등록된 고용보험은 오류로 자동반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따른 해결책은 고용보험은 중복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타인으로 대체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타인으로 대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신고시 타사업장 상용근로자 오류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